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영둥! <웃음>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음악 컨텐츠를 하면서 음, 운이 좋게도 캠페인송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 롯데백화점이 동탄에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탄에 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탄에 오픈하는 기념으로 약간 챌린지! 챌린지!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송을 부르면 되는데 제가 또 그냥 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, 나 음악.. 나, 나 음악 하잖아 편곡을 해서 불러보면 어떨까 간단하게 듣고 가보겠습니다 네이 나의 의 노래야 그지 나는 마시멜로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편곡을 해보겠습니다. 멜로디를 한번 바꿔볼게요. 키워드가 이제 백혁거세인 것 같네. 바로 녹음, 바로 녹음! No, no, no, no, yeah. 백혁거세, 백혁거세. 자,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. Yeah. 가사만 바꿔서 멜로디는 그대로 가고 저 p 또사사 쓰는 사람이잖아요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 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 오픈한다 오픈해 아아예 오케이 백화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 어. R E A D Y 레요즘은 큰게 대세라던데 내가 제일 빅사이즈